주식판에서 누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실로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기에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수 있다는 착각에 피같은 돈을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기에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 부질없는 욕망 그리고 헛된 망상과 그것으로 결과된 잔혹한 현실을 잘 알기에 높아심에 말씀드려봅니다. 내가 과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아 성공하고 매매를 전업 삼아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장 매매를 중단해야 하는가? 그 판단 기준은 의외로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당장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한달 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는지, 지난 6개월, 12개월 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면 단언컨대 앞으로의 계좌 상황도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기적이란 안타깝지만 이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신컨대 손실은 깡통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반복될 뿐입니다.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매매 원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매매 원칙이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매매 원칙이 시장에 일관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나 특정 시간에만 적용 가능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시기 어느 시장에서라도 매매 원칙이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작동하려면 일정 정도의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원칙의 보편성이란 말이 함축하는 바 가격의 움직임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칙성은 매매에 관한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자리가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자리인지 즉, 저가에 진입하는 것인지 혹은 고가에 제대로 청산하는 것인지에 관한 확률적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정 위에서 우리는 실제 매매를 통해 진입과 청산을 하며 그 가정이 상정된 이론에 합당한지 즉 기대 수익을 충분히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을 충족시키는 한에 있어서 매매의 원칙은 유효성을 담보받으며 수익에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저가일 것이라는 가정은 실제 매매에 들어가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리적 차원에서지요. 결과에 따라 확신은 결국 확률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확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리가 저가일 것이라는 가정적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고수의 조언인가요? 심률 데이터인가요? 그럼 그 고수는 어떻게 그 자리를 안았을까요? 심률 데이터라면 원칙으로서 그 진입자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저는 매매 원칙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이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변곡에 대한 이해를 전제합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지수는 선매 수자에게는 공포를 주고 매도자에게는 기대감을 주지만 변곡을 지나서 그 추세가 역전이 되어버리면 심리 또한 역전이 됩니다. 즉 추세 변곡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언제나 상대적인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동이나 간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시 이런 초보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내가 컵만 하면 올라가고 진입하면 물리고 보는 매매가 되고야 맙니다. 하지만 변곡자리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나에게는 싸고 좋은 가격의 매수자리가 되는 것이고 다들 들떠서 허황된 기대를 하는 자리가 나에게는 고가가 되고 좋은 매도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매매가 실전 매매의 원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곡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물론 안다는 그 의미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확률적 가능성만 탐색할 수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변곡자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매매자리와 매매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가혹한 경쟁시장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밖에 없다면 자신만의 매매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싸고 비싼 가격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고점과 저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의 고점과 저점이 눈에 보여도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과거의 가격일 뿐 미래의 가격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미지의 세계는 그것이 본과 결부된다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예측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이번은 틀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 때문에 진입을 망설이면 기회는 날라가고 아쉬움에 추격을 했다가 컷을 당하지요 다음번엔 예측 자리에서 용기내 진입해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측은 틀리기 쉽고요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은 쉽게 잊혀지고 맞는 기억만 남아서 왜곡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옅은 자리를 알아도 말로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투입되는 실전에서 수익 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변곡의 자리를 예측할 수 없거나 도무지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면 제가 아는 한 보편적인 매매의 원칙이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알아야 그 자리를 기준으로 진입이나 청산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즉, 원칙이라는 것은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확률에 근거한 진입과 컵과 청산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칙 매매가 유용한 것은 과거 차트에 대하여 가상 매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공과 손익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확률적 믿음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감정의 개입 없이 매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가 없다면 실매매도 실제 심률의 확률을 근사하게 따라갑니다. 매매 원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가격도 모르면서 매매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파동을 보고 있으면 항상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되지요 저기서 진입했더라면 수익이었을 텐데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와도 진입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고수가 혹은 전문가가 여기는 매도자리다 혹은 매수자리다 하고 실제로 그것이 잘 맞는 것을 보셨다면 그 사람을 따라다닐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아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 자리는 엘리오 이론이든 옵션 가격 이론이든 또 어떤 이론이든 간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자리들이 왜 매도 혹은 매수 자리였는지 모른다면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를 안다고 해도 수익 못 냅니다. 그 자리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매매 원칙을 갖고 실전 검증을 거쳐야만 실제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매매 원칙을 만들고 검증하는 것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주식판에서 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의 확률이 0.04%라고 하더군요. 99.96%는 손실이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0.04% 안에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지 상상하시기 힘들 겁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지만 무모한 도전을 하지는 마십시오. 자리도 모르고 원칙도 없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욕심내는 것. 그것은 무모한 것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데 가능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이 시장의 야누스적인 모습이지요. 여튼 이런 답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당장 실매매부터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준비된 자에게는 풍성한 수익을 줄 만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수익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천천히 준비하시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면 실매매에 들어가십시오. 그때부터 벌어도 넘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